안녕하세요.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드디어 2020년도 2학기 옥스윙 골프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옥스윙 골프 아카데미는 어떠한 골프 이론을 막연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실제로 옥선생이 이 스튜디오에서 각 레벨별로 어떻게 레슨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마주치지 앉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게 동일하게 레슨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옥스윙1 멤버십은 오른손으로 치는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옥스윙으로 진행이 되고요. 옥스윙2 프로그램은 옥스윙1을 어느 정도 숙달을 하고 나서 옥스윙2로 넘어와서 왼손을 쓰는 스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윙3는 오른손도 쓸수 있고 왼손도 쓸수 있는 골퍼들이 이 양손을 몸과 연결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바디턴 스윙을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옥스윙 3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옥스윙 숏게임 과정인데요 정말 옥스윙 1, 옥스윙 2, 옥스윙 3에 관계없이 이 숏게임 내용만 숙지를 하시게 되면 적어도 지지 않는,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숏게임 기술을 연마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2020년도 3학기, 2020년도 4학기에는 여러분들께 옥스윙4 그리고 옥스윙5가 소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아카데미 상황상 1년 뒤로 미룬다고 하면 2021년도, 2022년도 계획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옥스윙1은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레슨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옥스윙2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옥스윙3는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그리고 옥스윙 쇼게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6시에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옥스윙1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옥스윙1만 보실 수가 있고요. 옥스윙 2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옥스윙 1과 2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옥스윙 3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옥스윙 1, 2, 3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옥스윙 숏게임을 가입하신 분들은 옥스윙 1, 2, 3 그리고 숏게임 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윙 통합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학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모든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옥스윙 통합 멤버십이 아닌 분들은 매 학기가 끝나면 그 영상은 더 이상 시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옥스윙 멤버십은 매달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학기가 끝나고 나서 나는 옥스윙 1을 또 듣고 싶다 라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멤버십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옥스윙 통합 멤버십으로만 이전 학기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만약에 옥스윙 1,2,3 그리고 숏게임 멤버십을 각각 가입하신 분들은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새학기 영상만 시청하실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각 레벨별 커리큘럼으로 레슨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병호 골프학교에서는 옥 선생이 레슨을 한번 하면 저희 소속 프로들이 두 번에서 세 번의 복습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총세 번에서 네번 정도의 레슨을 진행한 후에 제 다음 레슨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달된 상황에서 그 다음 레슨 과정을 수강하면서 을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레슨이 진행됩니다. 이 이병옥 골프학교는 강남구 논현동 단한 곳에서만 오프라인 레슨을 진행합니다. 을 그래서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제 레슨을 직접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그 점에 대해서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이 레슨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옥스윙 또는 나아가서 골프 스윙을 더 쉽게 접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골프를 재미있게 즐기게 하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레벨별로 진행되는 옥스윙 아카데미 여러분 한주한주제 레슨을 따라오시다 보면 12주 후에는 와내 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음한번더 수강을 해서 좀더 완벽하게 그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아니면 음 이제는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힘입어서 정말 진실된 레슨으로서 이 옥스윙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절대 빼먹지 마시고 매주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레슨을 열심히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익히셔서 다음 레슨 때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 레벨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맙습니다